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관입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계에 있는 산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계곡에서 은쟁이냉이를 찾으면서 다른 나물도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제가 목표로 하는 나물 는쟁이 냉이가 아래쪽에도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올라가서 어느 정도의 양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서 계곡에 얼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격들이 아직 계곡 주변에 덮여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곳곳에 제가 찾고자 하는 는쟁이 냉이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처음 오는 곳인데 이렇게 한 곳씩 찾아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는쟁이 냉이의 실물 모습도 함께 구경하면서 같이 산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싱싱하게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초과 식물들하고 이끼 같은 곳에 터전을 잡으면 뿌리가 쉽게 내릴 수도 있고 사초과 뿌리들의 뿌리 번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큰 물이 내려가도 잘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기 위해서 아주 멋지게 포즈를 잡고 있는 는쟁이 냉이입니다 계곡 언저리 라서 산계불 주머니도 올라왔는데 꽃망울도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산계불 주머니 꽃망울이 달려 있는데 요맘때 채취해서 흐르는 물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울궜다가 나물로 드시면 맛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미나리 아제비카 식물들이 독성을 조금씩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나물로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산개불 주머니하고 는쟁이 냉이하고 같이 자, 폭포 옆에서 같이 자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이 보니까 수량도 풍부하고 쉴수 있는 공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곳에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다가 뭐 텐트도 쳐놓고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저 위쪽에는 보니까 간이 화장실도 있는데 놀러와서 제발 좀 이런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술 드시고 음식물 싸가지고 와서 드시고 여기다가 그냥 버려놓고 갔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온 사방 쓰레기를 버려놓고 갔습니다 이런식으로 와서 오염시켜 놓고 계곡을 깨끗하지 않게 사용하고 가니까 지역의 주민들은 아예 입구에서부터 차단을 해놓고 들어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 자연인데 이용하시고 놀다 가신 자리는 깨끗하게 좀 치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어느 계곡을 가든지 간에 지역주민들이 외지인들 못 들어오게 아예 경계를 하시고 합니다. 쓰레기 버려놓고 가니까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 집 앞에 와서 누가 와서 마당에다 쓰레기 버려놓고 가면 좋겠습니까? 절대로 자기가 사용한 쓰레기, 먹었던 음식 쓰레기, 술병 같은 거좀 제발 치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주변에 이런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변에 전부 는쟁이 냉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연 가꿀 줄도 알아야 됩니다 계곡에 는쟁이 냉이와 더불어서 미나리 냉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나리 냉이는 비교적 높은 산이 아니고 낮은 저지대 계곡 주변의 습지에 가셔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해가 잘 들어오는 곳이라서 그런지 습도도 있고 해서 미나리 냉이가 조금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냉이들이 맛을 보시면 거의 매콤한 맛이 납니다 미나리 냉이도 그렇고 는쟁이 냉이도 그렇고 는쟁이 냉이 못 찾는 분들은 수도권에 낮은 계곡 주변에 약간 습기가 있는 곳에 가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나리 냉이하고 는쟁이 냉이입니다. 계곡에서 조금 벗어난 한 2-3m 내로 벗어난 곳에는 여기에 보면 이 토양의 습도가 유지가 잘 되고 했기 때문에 이 는쟁이 냉이들 씨앗이 떨어져서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는쟁이 냉이구요 아직은 어려서 뭐 먹을 수는 없지만 이것도 는쟁이 냉이입니다 자, 여기도 는쟁이 냉이가 제법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식물들이 자라는 곳에는 비슷한 식물들이 자라게 마련입니다. 여기에도 는쟁이 냉이만 있는게 아니라 여기 파란 것들, 얼핏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서 다 는쟁이 냉이처럼 보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는쟁이 냉이 하고 뱀 딸기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는쟁이 냉이입니다 요거는 는쟁이 냉이에요 요거는 는쟁이 냉이고 여기도 보시면 요건 는쟁이 냉 인데 요거는 뱀 딸기 입니다 옆에 보시면 요게 아직 줄기가 형성이 안되고 뻗어 나가지를 않아서 그렇지 얼핏 보면 는쟁이 냉이 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뭐 요거는 나물로도 먹고 항암약초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같이 뜯어서 뭐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보시면 는쟁이 냉이하고 여기 뱀딸기가 같이 혼생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옆으로 좀 이동해서 보시면 자, 여기는 뱀딸기하고 요, 요 식물. 얼핏 보면 는쟁이 냉이 어린잎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는쟁이 냉이가 아니에요. 뱀딸기는 드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애기똥풀이에요. 자 요것도 애기똥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는쟁이 냉이하고 애기똥풀이 같이 또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애기똥풀은 독초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 독초이기 때문에 함부로 드시면 안되기 때문에 잘 보시고 여기 어려서 꼭 는쟁이냉이처럼 보이는데 여기 애기똥풀은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줄기에도 털이 있고 이 전체에 털이 있는데 는쟁이냉이는 털이 전혀 없이 매끈매끈하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 애기똥풀 올라올 때요 모습이 꼭 꽃이 핀 모습 같아 보이잖아요 는쟁이냉이도 여기 속에서 꽃이 핀 모습이 올라오는데 절대로 는쟁이냉이는 털도 없고 매끈매끈 하다는 사실 아시고 이 나물 채취하실 때 주위에서 급하다고 막 하실게 아니라 천천히 잘 살펴보면서 이것이 독초인지 나물인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는쟁이냉이와 뱀딸기 애기똥풀이 같이 섞여있는 자생지의 모습입니다 계곡가에 이런 이끼가 있는 이런 곳에 아주 튼튼하고 싱싱하게 자라는 는쟁이냉이입니다 꽤 오래됐어요 이렇게 오래된 묵은 줄기도 이렇게 있고 요런 곳을 수량이 풍부하고 이가 많고 계곡이 좀 높다 싶은 곳에 오시면 초보자라도 쉽게 눈쟁이냉이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밑에서 뿌리 부분에서 여러 줄기가 올라와서 여러 입장이 하나씩 올라와서 끝에서 이렇게 결각이 져 있는 톱니가 져있는 모습을 하는 것이 는쟁이냉이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계곡 곳곳에 이쪽 옆에 쪽 오른쪽 경사면 계곡 올라가면서 오른쪽 경사면으로 파랗게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는쟁이냉이입니다. 상당히 개체수도 많고 튼튼하게 자라서 중간순간 솎아내면 맛도 볼수 있을 정도의 양도 나오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거 식물들 공부하러 다니고 막 그럴 때는 너도 바람꽃이나 나도 바람꽃 변산바람꽃 복수초 같은 봄에 일찍 올라오는 야생화들을 일부러 촬영하려고 꽃보러 막 계곡을 찾아 헤매던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 일부러 이거 보려고 오진 않았는데 아주 이쁘게 피어서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미나리 아제비가의 다년생 식물인 너도바람꽃입니다 아주 어린잎들은 결각이 없이 그냥 타원형입니다 하트형 모양이 많구요 조금 성장해야 결각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주 어린잎들은 결각이 없습니다 좀 성장한 그런 개체들 그런 개체들이 있고 뭐 이게 아주 정답은 아니지만 아주 어린 잎들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분취 종류 같은데 벌써 나왔습니다. 여기가 해가 많이 들고 습도도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 나와 있는 분취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씨앗들이 떨어져서. 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나물로 먹을 수 있는거는 요정도 되는거 외에는 먹을 수는 없지만 여기는 돌위에 이렇게 있기위에 분취하고 는쟁이 냉이하고 같이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좀더 높은 지형의 계곡으로 올라왔더니 해발이 여기가 천 메타가 넘는 곳이에요. 아직 뭐천메 여기 지금 있는 곳이 천 메타는 안 되지만, 얼음도 아직 얼어 있고요, 계곡에는. 자, 얼음 사이에, 아직도, 문쟁이 냉이가 얼음에서도 이렇게 잘살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보시면, 이것도 문쟁이 냉인데, 여기 전부 다 얼음으로 덮여 있었을 거예요, 한겨울에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으로는 보면 비가 많이 왔을때 물이 한번 내려간 적도 있었을건데 떠내려가지 않고 잘 살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물이 다 지나갔던 흔적이 있거든요 여기 흙물이 묻어있는 는쟁이 냉이의 모습이 있는데 이끼 속에다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고 잘 살아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초 이끼들하고 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고 잘 살아주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자리잡고 해를 많이 받아서 이 개체는 좀 약간의 자줏빛이 드는 모습입니다. 익기위해 털을 잡았기 때문에 수분 보습력도 상당히 좋고 떠내려갈 염려도 없고 상당히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은쟁이 냉이들입니다. 어린 잎들이잖아요. 어린 잎들인데 말라 죽지도 않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식물이 있다고 랬잖아요 이거 개망초입니다. 개망초. 개망초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옆에 아주 안토시아닌을 아주 엄청나게 머금고 있는 는쟁이 냉이도 보이고요 는쟁이 냉이를 찾다보면 계곡 주변에 습한 곳에 독초인 이 투구 꽃이 지금 이거는 싹되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거든요. 뭐, 저희들이야, 매일 보는 거니까, 아, 이거, 투구꽃이나 그러지, 처음 보는 분들은 보시면 거의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비슷하고, 잎의 결각도 이게 심하게 좀 많이 갈라지기는 했지만, 는쟁이 냉이하고 비슷하니까 항상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눈쟁이 냉이는 제가 눈쟁이 냉이 잎을 하나 어디서 뜯을까요? 눈쟁이 냉이는 결각이 있지만 그렇게 심하게 아주 날카롭게 결각이 있지 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투구꽃은 굉장히 날카롭게 결각이 지는 것이 특징이니까 구별 잘 하시고 보시면 이 투구꽃도 같이 있네요. 아, 여기 같이 있네요. 여기 작은 모습요, 동그란 모습들은 전부 다 는쟁이냉이입니다. 이것도 는쟁이냉이, 이것도 는쟁이냉인데 요 후에 같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놓고 보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결각이 굉장히 많이 날카롭게 갈라졌잖아요. 는쟁이냉이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해를 많이 받는 곳이다 보니까 투구꽃도 겨울을 이기느라고 여기에다가 안토시아닌을 축적하는 모양인데 여기 는쟁이냉이도 안토시아닌을 축적해서 색깔이 좀 진하게 변했습니다. 독초와 이 나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투구꽃과 는쟁이냉이였습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흔해서 잡초 취급을 받지만 통증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접골목이라고 부르는 딱총나무입니다 나물로 사용할 때는 이 나무에서 나는 나물들이 비교적 더 빨리 음이 솟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채취해서 나물로 드시면 냄새는 좀 나지만 삶아 놓으면 그 냄새도 사라지고 상당한 식감에 맛있는 나물이 되는 딱총나무입니다. 겨울동안 꽁꽁 얼어있던 계곡에 얼음들이 죄다 녹았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시죠? 답답하다고 집에만 계시지 말고 가까운 계곡으로 나물 탐사 한번 나와보시는게 어떨까요 운이 좋으면 눈쟁이 냉이 산갓과 같은 나물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공기 마시면서 힐링한다 생각하시고 이번 주말에 가까운 계곡 한번 찾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들매곡가는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며 나눔할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들매곡간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